할렐루야 우리 성사위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특프히 <웃음> 교회의 창립 2주년을 진심으로 축하고 축복합니다 예, 교회는 주님이 세우셨다고 사도행전 20장 28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피로 사신 교회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골로새서 1장 18절에는 교회의 머리는 나다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역대하 7장 16절에 보면 내가 이 성전을 구별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이 영원히 여기 있으리라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 있으리라 하셨습니다 음. 그러므로 이 할렐루야 교회는 하나님이 세우셨고 또 하나님이 이 교회의 주인 되시고 하나님의 눈과 마음이 이곳에 있어 주의 백성들의 예배를 받으시고 기도를 받으시고 헌신을 받으시고 복을 주셔서 그들을 이 땅에서 창대하고 왕성하게 하여 창대하다는 것은 계속 뻗어나가는 걸 말합니다 계속 에르산과 유대와 사바리땅 끝까지 계속 뻗어나 왕성하다는 것은 불꽃이 막 올라가는 것처럼 하늘로 올라가는 것처럼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이 가정도, 사업도, 자녀도, 신앙도, 믿음도 이와 같이 어떻게 창대하고 왕성한 복이 있을 것이다 이것이 아멘. 이준해 주신 하나님의 메시지의 축복입니다 우리 성사회하는 게 그게 영할돌립니다 할렐루야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영관받으시옵소서 옆에 분에게 한번 축복합니다 오늘 교회 생일입니다 오늘 교회 생일이죠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복을 많이 받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항상 세 가지 어떤 환경, 어떤 어려움, 고난과 역경이 있어도 우리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성부, 성자, 성령, 삼일체 하나님 영광과 존귀를 받으시옵소서. 할렐루야. 그것이 우리의 마땅한 본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환경이 처지가 있어도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높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보는 대로 축복을 해야 돼요. 사람을 보기만 하면 축복을 해야 됩니다 어떤 거든지 나무를 보더라도 축복하고 하여튼 축복을 하면 메아리 법칙이 있어가지고 축복이 그대로 끝나는 게 아니라 다시 내게 메아리처럼 야호야호 야야야야 호호호 오는 것처럼 그렇게 내게 복이 오는 거야 메아리 법칙으로 그러니까 보기만 하면 축복해야 돼 옆에서 한번 쳐다보시고 다시 한번 귀와 같이 잘생긴 분은 따라서 세요 귀와 같이 잘생긴 분은 머리 달라고 처음 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렇죠 기분이 좋았어요 안 좋았어요 기와 같이 복받은 분은 보다 보다 처음 봅니다 할렐루야 그렇죠 그 다음에는 자신을 축복해야 됩니다 자기 이름을 부르면서 나는 참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다 나같이 복받은 자가 어디 있느냐 복받은 사람 있으 나와봐라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 그래 자신을 막 격려하고 축복하는 겁니다. 그러면 자기 영혼이 막소성되는 거예요. 아무리 가슴에 손을 놓고. 나같이 복받은 사람이 어디 있느냐. 참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았다.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았다. 나는 잘된다. 난 복의 근원이다. 할렐루야. 못 살아도 120년은 산다. 못 벌어도 3조원은 번다. 영혼 못 구원시켜도 500만 명은 구원시킨다 그렇게 자긍심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자긍심이 있어야지 하나님도 복을 주는데 아유 나 같은 거뭐 아유 나 같은 거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세 가지를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겨주시는 오늘 하나님의 메시지 창세기 26장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아브라함 때 흉년이 들고 이삭 때들 흉년이 들었다 이런 말을 해요. 저는 농촌 그 농부의 아들로 태어났는데 말이 흉년이죠. 도시는 그래도 먹을 것이 있지만은 이 시골에는요 흉년 되면 먹을 것이 없어요. 그래서 초근 목피라고 아세요? 말해요 풀 뿌리를 캐 먹고 소나무 껍질을 벗겨서 먹고 그렇게 우리는 어릴 때서요. 어르신들 계신데 시골에서 하신 분들은 그렇게 살았어요. 먹을 것이 없어요. 지금. 젊은 사람들 그렇게 얘기를 하면 아유 남면이에도 그러지 않으시지 그런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 정말 먹을 게 없었어요 정말 먹을 게 없어요 그래서 마을에서 굶어 죽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있었어요 저도 잊지 않아요 그 마을에서 아기를 낳는데 그 산모가 굶어서 같이 죽어가지고요 그래서 그분이 가만에다 둘둘 말아가지고서는 지게에다 지고 가서 허. 그 모습이 지금도 눈에 생생해요. 못 먹어서 얼굴이 부황이 나가지고 그렇게 그런 시대를 우리는 살았어요. 우리의 시대들이 우리의 부모님들도 그런 시대를 살면서도 자식들만큼은 굶주지 않게 하려고요. 몸부림을 치고, 자식들만큼은 교육시키려고 몸부림쳐서 오늘 한국이 일어난 거예요. 그리고 130여 년 전에 선교사들이 한국에 들어와 가지고 이 어두운 그 땅에. 영혼의 불빛이 비춰지고 하나님의 사랑이 그 가운데 부어져서 오늘날 한국이 된 것이 첫째는 하나님의 은혜요두 번째는 우리 미래의 선조들 부모님들의희생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 교회도 세우신 것이 하나님이 세우셨고 그것도 뒤에는 교회를 세우고 해서 희생하고 헌신하고 눈물을 뿌렸던 여러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교회가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흉년들고 흉년됐다는 것이 어떻게 보면 굉장한 어려움과 고난이죠. 그런데 그 뒤에는 뭐요 파산했더라, 부도 났더라, 뭐 죽었더라 이런 말이 나와야 되는데 이삭이 그곳에서 농사하여 그에에 백배 복을 받았더라. 그 사막에서 우물을 팠는데 파는 곳마다 물이 솟았더라. 나중에는 느허봇 장소가 넓혀졌더라.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은 이삭이 부엘세바에서 그래서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거기서 하나님이 나타나셨더라. 제일 축복이 그런 영적인 축복이겠죠자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도 어려운 팬데믹을 지나고 또 이러가지 경제적으로, 영적으로 어려움이 있지만은 여러분들만큼은 환경에 구애되지 않고 이 하나님이 놀라운 은혜와 복받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여러분들은 이 교회 혼자 교회가 아닙니다. 한국에 있는 교회들이 주의 교회뿐 아니라 주의와 같은 형제로 세워진 교회들이 열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들이 주야로 밴쿠버 할렐루야 교회 밴쿠버 할렐루야 성도들 하나님이여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주시고 하나님보 복을 주셔서 복을 주셔서 아브라함의 복을 주셨서 그 축복의 사람들이 되게 하셔서 이 카나다 뿐 아니라 열방의 주의 나라에 이르게 하셔서 기도하고 있다는 사실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런 복을 받기 위해서는 첫째로 영적으로 깨어있는 자가 되어야 된다 오늘 본문에 보면 2절에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무리 환경이 치흑같이 어둡고 힘들어도요 하나님이 내게 오시고 오셔서 내게 말씀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분은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를 사망권서에서 우리를 구원하셔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도우시고 보호하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약속의 말씀을 주어서 말씀에 믿고 순종하는 자에게 말씀대로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의 영원한 천국을 예비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 여러분이 오신다는 것은 뭐요? 그것이 축복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분이 오셔서 말씀하실 때는 문제는 해결되는 거예요 짐들은 벗겨지는 거예요 병은 낫는 거예요 가난 조절은 끊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누구에게 찾아오시는가? 깨어있는 자 깨어있는 자 잠자는 자에게 오시는 게 아니고 깨어있는 자 3일상 3장에 보면 그 당시에 제사장은 엘리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엘리 제사장은 자기 집에서 잠자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린 사무엘은 하나님의 복개 앞에서 불을 밝혀놓고 깨어있었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어린 나이였지만 그는 말씀 앞에 있었고 등불 성령 앞에 있었습니다 그 때, 하나님이 오셨는데, 누구를 찾아왔어요? 엘리 제사장에게? 아닙니다. 어린 사무엘에게. 사무엘아, 사무엘아. 사무엘은 어린 나이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엘리 제사장이 부른 줄 알고, 달려갑니다. 제사장님 부르셨어요? 아니다, 아니다. 왜 창고대하냐? 자라. 근데 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와요. 또 달려갔죠. 그랬더니, 이상하다. 하나님 말씀 같다. 다음에 부르면,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그렇게 말씀하라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여러분 엘리 제사장은 잠자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그 뒤에 버림을 받습니다 사무엘은 깨어있었기 때문에 그때부터 하나님이 쓰시는데 그의 말 한마디가 땅에 떨어지지 아니했더라 그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은 사우랑의 기름을 보 왕을 세우고 다윗을 왕으로 세웠던 선지자 최초의 사사 그런 종이 되었던 거죠. 어느 교이고 깨있는 교의의 주님이 오시고 깨있는 성덕의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은혜를 주십니다. 깨있다는 게 자만 자는 게 아니라 뭐예요? 영적으로 안테나를 하나님께로 향하여 범사에 여와를 인정하고 하나님 은혜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주께서 이루셨나이다. 주님이 하셨나이다. 주님밖에는 없나이다. 한번 더 하세요. 주님밖에는 없나이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성경 그렇게 말하죠. 하늘에선 주위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선 주밖에 나이. 사모할 리가 없나이다. 내가 마른 땅같이 주의 말씀을 사모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러니까 사도바울은내 앞에 환란 기근 위험적신 가리아도 예수의 사랑에서 나를 끊을 자가 없느니라 주님 정말 사랑합니다 그렇죠? 그게 깨있는 사람입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하나님 말씀 앞에 아멘 아멘 주님 내게 말씀하소서 내가 이런 어려움과 고난 역경이 있는데 주님 내게 말씀하소서 여러분 아무리 어렵고 힘데도 주님 말씀하시면 끝나는 겁니다 끝나는 겁니다 그 말씀 앞에 아멘 앞에 홍해가 있어도 주님이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한다 그러면 끝나는 겁니다 저도 목회하면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게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 그래 하나님의 이런 이런 이런 이런 환경이 있는데 하나님 말씀하셔서 말씀이 없으면 숨 막혀 죽을 것 같아요 근데 주님이 예야 그거 내가 한다 그거 이렇게 하라 그러면 끝땡 끝난 거예요 아 주님이 하신대는데 뭐가 걱정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속도 여러분 삶 속에 항상 주님이 말씀하시고 할렐루야 여러분 그 말씀에 아멘 하시고 그래서 여러분이 형통한 복의 마기를주여로분을 추건합니다 깨져서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이 교회는 영적인 교회입니다 교회는 많은 교회들이 있지만요 좋은 교회는 기도하는 교회 기도하는 목사 할렐루야 제가 다른 건 몰라도 기도하는 목사인데 또 아들 목사가 기도하고 이렇게 한다 그러니까 너무 기뻐요 오늘 저는 굉장히 감격스럽습니다 내가 거름덤에 있던 사람이고 진토에 있던 사람이고 멸망의 사망의 구덩이 있던 사람인데 하나님 나를 건지셔서 반석위에내 발을 세우시고 나를 구원하실 뻔한 종으로 세우시고 그 교회를 또 세워서 하나님이 장대게 하시고 그 자녀를 또 하나님이 종으로 세워서 이 교회가 2년 맞이했으니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그래서 요새는 소원이 또 하나가 있는데 누에를 보면서 누에다 너는 목사다. 목사다. 그래서 오자마자 야, 너는 할렐루야를 해야 된다. 그러니까 어린아이가 말도 못 하잖아요. 근데 하여튼 내가 설 때고 할렐루야 그랬더니 이제는 걔가 소를 자꾸 들어요. 하는데 할렐루야 못 해도 소를 들고 이제는 어제부터는 박수를 치기 시작해요. 박수를 치고, 그렇지 아멘이야, 아멘 그렇게 그러니까 아멘 소리 하던 하우 같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래서 이게 최고의 축복이지 뭐 뭐가 복이겠습니까? 그렇죠? 항상 제가 생각하는 게 재벌이든 나든 하루에 세끼 먹는다. 재벌이면 일곱 개 먹는 거 아니고 여덟 개 먹는 것도 아니고. 재벌이 무슨 뭐 300평 집에 산다고 해가지고서 밤에 잠을 잘때 침대에서 5분 자다가 대굴대굴 굴러서 저쪽 방에서 5분 자다가 또 대굴대굴 굴러서 저쪽에서 20분 자다 그래가지고 온 천지를 헤매고 자는 것 아니고 다쭈그리고 자잖아. 생각해 보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욕심 때문에 그런 거지. 욕심을 버리고 나면요, 예수 잘 믿고 그분의 은혜 있고 하늘의 상을 바라보고 살고. 또 하나님이 주신 복을 흘려버리고 나눠서 그 사람들을 살리고 그사람들을 소망을 주는 거 이게 행복이에요 행복이 뭐 별거 있습니까? 옆에 분에게 행복이 뭐 별거 있습니까? 예수잘 믿는 거지 두 번째는 창대고 왕산 복을 받으면 애급으로 내려가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있는 지역이 그랄 지역입니다 이 지역은 블레셋 지경이거든요 근데 여기 농사를 질수 없어요 먹고 살 수가 없는데 애급을 보니까 애급은 물이 넉넉하고 푸른 초장이 있고 여기 가면 잘 살아 그래서 가려고 그러는데 주님이 가지마 여기 그냥 있어 굶어 죽어도 여기 있어 누구 말씀이야? 하나님 말씀이야 근데 오늘 이삭은 애급에 내려가지 아니했더라 이게 복받는 비결이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런 말이 있어요. 예수 잘 믿으려면은요 두 가지를 잘 해야 된다. 우리가 어릴 때 명절 때 되면은요 모여서 하는 일들이 있었어요. 시골에서 명절 때 되면 뭐했어요? 연세 많으신 분들 뭐하셨어요? 고스톱. 고스톱. 그냥 여러분의 신앙도요 두 가지요. 주님의 가라면 고 절벽에 있던. 부동통에 있던 주님이 고하면 가는 거예요 그냥 왜? 그분이 책임지니까 근데 아무리 화려하고 좋은데도 스탑! 그러면 그냥 스탑! 다음에 아, 두 가지만 잘하면 복 받는 거예요 옆에 보면 고! 스탑! 뭘 잘하라고요? 그래서 오늘 저녁 가서 골프 마시 마시고 두 가지 잘하면 신앙은 100점이야 그렇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삭이 복 받는 게 뭐라고요? 뭘 잘했다? 고스톱을 잘했다. 고스톱을 잘했다. 가라니까 가고 스톱하는 것, 스톱하는 거 우리가 잘하는 여러분, 느기세에 보면 느세 가정이 있었잖아요. 느 남편 아 나우미 느 느기서의 주제는 사실은 룻인데 나오는 나우미 가정이 베들레헴에서 살았잖아요. 라우미 남편 엘리멜렉 기론 발련 내네 가정이 살았는데 그들이 사는 곳이 베들레헴 베들레헴은 떡집이란 말입니다 떡집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다 그 다음에 그 남편의 이름이 엘리멜렉엘리멜렉은 하나님은 나의 왕이라는 것이요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는 사람들이요그 다음에 그들이 사는 마을이 에브란 풍성하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나오미의 가정은 말씀의 언약의 백성이요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는 가족이요 풍성한 축복을 받은 가정이잖아요. 그런데 흉년이 들었습니다. 아무리 흉년 들어도 그대로 있어야죠. 그런데 어디로 갔다고요? 모압으로 내려갔습니다. 모압으로 먹고 살기 위해서. 그런데 결과는 10년 만에 남편 죽고 두 아들 죽고 셋이 과부가 됩니다. 그 고난과 어려움이 옵니다. 나중에는 나오미가 그러잖아요. 나는 나오미가 아니다. 나는 말하다. 쓴물이다. 이런 말을 합니다. 내려가니까 어려움과 고난 역경 만난 겁니다. 여러분, 신앙은 내려가면 안 돼요. 올라가야 돼요. 올라가야 돼요. 올라가야 돼요. 그래서 저는요, 교회를 개척할 때도 지하실에 하지 않았습니다. 돈 없으니까 지하실에 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안 한다. 나는 아무리 없어도 옥상 위에 교회를 세운다. 옥상 에 교회 못쓰면 나무 국대기에 집을 짓고 그곳로 올라간다 올라가야 된다 올라가야 된다 독수리같이 올라가야 된다 할렐루야 여러분 올라가시길 바랍니다 내려가지 마시길 바랍니다 안 내려갔더니 하나님이 그곳에서 복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 있는 것이 복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너 여기 있어 아멘 그럼 그건 복을 받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원치 않는 그곳, 마치 요나처럼 하나님, 니네를 내가 왜 갑니까? 원수의 나라입니다. 나못 갑니다. 그리고 요바를 가서 다시 가는 배를 타고 가다가 풍랑을 만나잖아요. 그래서 죽을 고생을 하고, 그렇죠? 보따리 탁 던지고 남까지 고생하고 자기가 바다에 던져서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동안을 고생을 하고 나중에 물고기가 억터에서 보니까 어디 하나님이 가라는 니노에 오잖아요 결국은 니노에 오잖아요 당자가 아버지를 떠나가지고 찬살 갔다고 했는데 흉년 만나고 나중에는 돼지 치는 거그 천한 직업에 돼지가 먹는 주염료를 먹고 결국은 아버지 품으로 돌아오잖아요 우리 가족에는 있어야 할곳 우리 성도는 어디요? 바로 이 벤크버 할렐루야 교회 이것이 복받는 곳입니다 은혜를 입는 곳입니다 제가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 이것은 성령의 생수가 나오는 것이다 여러분이 생수를 마시고 이제는 마시는 생수가 강을 이루어서 강이 흘러가는 복이 있을 것입니다 이제 이전 이후에 창대한 복이 맙니다 여러분의 기업이 번성하고 자녀들의 길이 열어지고 여러분의 강건람을 잃고 세심을 얻고 이 은혜가 임할 것을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시내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조차 과실을 맺는 것처럼 시내가에 심겨져 있어서 그곳에서 뿌리를 내리면 복을 받는 겁니다 그러나 사막에 심겨진 나무는 어떻게 요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을 보지 못하고 열매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언제나 하나님이 원하는 곳, 하나님이 기뻐하는 곳 어느 날 하나님이 예야 밤 12시가 됐어요 그냥 막 잠을 자는데 성령이, 예, 야, 나가봐라. 아, 왜 나갑니까? 지금 잠 자는데. 나가봐라! 나가봐라. 그래도, 아유, 뭐하러 나가요? 나가봐. 나갔어요. 그랬더니 전부 대 밑에 할머니 한 분이 쓰러져 계셨어. 길 가다가 아마 쓰러지신 거야. 그래가지고 그 할머니를 얻고 병원에 가가지고 막. 잘 섬겨드렸더니 잠시 후에 연락이 와가지고 자손들이 막 왔는데 누가 우리 할머니 살렸냐고 누가 어머니 살렸냐고 제가 그냥 그렇게 해서 섬겨드렸다고 그랬더니만 그 아드님이 돈이 조금 있어 5천억이 있어 그대님은 너무 감사하다고 봉투를 하나 주는데 한 100만 원 주는 줄 알았어 그랬더니 200억을 줬어 아멘도 안해 지금 누구 얘기하는 거예요? 내 얘기하는 거예요 나, 나 성경에 항상 말씀할 때는 축복은 누구 거예요? 내거아번따져 나에게 하신 말씀이다 그러니까 주님뭐 사인이 나면 뭐해야 돼요? 아멘 하면 되는 거예요 아멘 저도 교회 성전을 요 처음에 땅을 살때 온 동네 안양에다가 부동산에다가 다 개척하자마자 삼천평 땅을 사주세요 그리고 다 그랬어요 그때는 소문이 나기를 어우, 전도사 하나가 개척을 했는데 재벌이었대 아니 어떻게 개척교회가 가보니까 두 개층에 그냥 송도가 개척하자마자 가득 차고 주일나도 일곱 번 예배를 드려 세상에 이상하네 근데도 부동산3 0삼천평 땅을 사달라고 그래 이야 재벌인가 봐 개척교인은요 전부 다 부담이 돼서 안 오고 그랬거든요. 그들 사람들이 궁금해서도 오는 거야. 궁금해서도 주일날 몇십 명씩. 여러분, 좋은 소문이 났잖아요. 근데 여러분, 땅이 있어도 뭐가 없어? 돈이 없어. 여기 천평난데요 아이, 적어요, 적어요. 삼천병짜리 사주세요. 사실은 뭐요? 적은 게 아니고 돈이 없어. 돈도 백만원도 없어. 그런 거잖아요. 하나님 내가 이거 지금 뭐 하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믿음이 좋은 겁니까? 아니면 뻥치는 겁니까? 이거 도대체가. 본래 믿음이 없는 사람은 너를 뻥친다 그런다. 근데 믿음은 그런 것이다. 아브라함이 무슨 뭐 대단했냐? 시골 노인이다. 애도 날수 없이 태문이 닫혔다. 근데 내가 그를 복을 줬다 않느냐? 그냥 복이냐? 천하 만민이 아브라함 때문에 복받게 만들었다. 해문이 닫혔는데 자손이 하늘 별같이 많아졌다니 나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나는 엘사다이 하나님이다 전능하신하나님입니다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월요일 아침에 황사가 있고 그래가지고 잠을 자는데 주님이 얘야 나가봐라 나가야 땅도 없고요 땅에서도 돈도 없습니다 나가봐 나가봐 그때사거에 부동산이 있어 갔어요. 땅이 있어요. 그랬더니, 아 땅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요, 저기 있는 그 땅, 조금 전에 건설회사 해서 샀어요. 뭐 한다고요? 거기다 상가짓는데요 근데 성령인에게, 얘야, 그땅 빨리 더 살아. 빨리 되살아. 그러시는 거예요. 아, 그분 뭐, 그 사람도 다시 안 판대요? 글쎄요, 돈더 주면 팔겠죠, 뭐. 오라 그랬어요. 그래서 한두 시간 만에 헐려버렸고 왔어요. 자기들 이 땅을 그때 19억에 산 거예요. 그러면 얼마를 더줘야겠대 2억 더 줘라 그래야 판다 그래서 내가 2억 지금 이 자리에서 더줄 테니까 파세요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세시 3시 아니 몇 시간 만에 2억을 더준다그 했는데 안 팔겠어요? 어우 팔겠다고 그래 가지고 계약을 했죠 2억을 더 주고 샀어요 그 땅이 지금은요 안양에서 최고의 땅이 됐습니다 최고의 옆에 가 이제 GTX가 탁 들어오고요 그 앞에 12차 도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 교회에 낡은 아파트들이 있었는데, 이번에 다 부셔버리고, 교회 뒤로다가 만이천 세대가 들어와요. 우리 교회만 그 앞에 남아있어요. 보세요. 하나님이 여기 축복해요. 이 땅, 쓸모없는 땅인데 하나님이 여기야. 세월이 지나야 보니까 금사라기 땅이 된 거예요. 이 일, 아유 하기 싫은 일이야. 해! 그랬더니요, 뭐요? 볼받습니다 우리 교회 권사님 한 분이 주일날 그래서 제가 아 주일 예배를 몇 번을 드리는데 그 밥을 먹으면 소화가 안 돼가지고 바로 예배 드리기 힘드니까 권사님 죽좀 써주세요 그랬더니 목사님 나는 요 죽을 한 번도 써본 적이 없어요 여성교회 장인데 그래도 권사님 한번 죽을 써봐요 어떻게 하나 그랬더니 본인이 죽을 쓰기를 시작했어 처음에는 못 쓰더니 그뒤는잘 쓰시더라고 그렇게 몇 년을 주일마다 죽을 저를 써줬어요. 그러고 나서 나중에요. 남편이 세상을 떠나고요 야, 어떻게 살아 그랬는데, 뱅뱅 사거리에 큰그 건물, 지하 3층에 조그만 식당이 하나 났는데, 죽집이 났어요. 죽집이. 근데 그동안 뭘 배웠어요? 죽을 쓰는 걸 배웠어요. 목사님을 섬기다가. 그냥 죽집을 했는데, 얼마나 맛있는지 사람이 소문이 나고 어떤 업체에서 자기 회사 직원들이 아침 일찍에 출근하는데 죽을 좀 공급해달라고 200명분을 해달라고 할렐루야 그래가지고요 나중에는 자세히 얘기는 안해 그냥 잘 돼요 그러는데 나중에 알아보니까 한 달에 2천만 원씩 벌더라 나한테는 얘기 안 했어 얼마 안 본다고 했는데 알아보니까 한 달에 혼자서 2천만 을벌더라고죽장사해가지고 아멘도 안 해요 지금 이렇게 누구 얘기하는 거예요? 내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은 땡겨야 돼요 땡겨야 돼요 남의 얘기 아니고 내 말씀이다 아멘 한번더 아멘 다시 한번 손을 들고 아멘 저 말씀은 내 말씀이다 그냥 땡기는 거예요 땡기면 오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잖아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중요한 게 바로 그거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 원하는 장소에서 순종하고 믿음을 지키면 때가 되면 복이 옵니다 성실하게 성실하게 기도하면서 말씀에 순종하면서 원하는 자리에서 원하는 일을 하면 복이 옵니다 저희 봉사도 똑같습니다 아유, 내가 꼭 이걸 해야 되나? 아니야 우리께서 제일 험한 일은 내가 할 거야 남이 하는 게 뭐지? 내가 할 거야 그런데 힘들고 어렵지만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더 기도하게 되고 더 감사하게 되고 내 자신이 변화되는 모습을 보고 나중에는 하나님이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큰 상도 주신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복받는 비결은 뭡니까? 온유한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이삭이 그의 백배 복을 받았을 뿐 아니라 이제 운물을 파는 겁니다 사막에서 사막에서 운물은요 가장 소중하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광야에서 사막에서 운물이 물이 있어야 사는데 백개 파야 운물에 물이 하나 나오나 둘밖에 안 나와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삭이 운물을 팠더니 불레새 사람이 뺏어가는 거예요. 우리 가통못 어떻게 하겠어요? 너 죽고 나 살자. 아니면 너 죽고 나 죽자. 뭐 싸우고 난리가 나겠죠. 내 것을 가져가니까. 가장 소중한 걸 가져가는데. 그런데 이삭이 뭐라고 그래요? 충청도 말로 대시오 옆에 분에게 대시오 가져가요. 충청도 사람 손 들어보세요. 원래 고향이 충청도했던 분. 별로 안 계시네. 저는 충청도가 아닌데, 건너편이 충청도고, 여긴 경기돈데요. 충청하고 경계요. 아산만이에요. 그러니까 여기는 충청도에서 바람이 불면 이쪽으로 와가지고, 그래, 쇼 그래 가지고, 평택 사람들이 전부 다 충청도 말을 써요. 이게 볼래? 블랙. 그러니까 불렛을 뺏어가니까 싸우지 아니고, 뭐라고요? 대시오 가져가요. 나는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살죠. 할렐루야 다투지 아니했더라. 또 음물을 봤어요. 또 뺏어가요. 두 번째 또 뺏어가. 얼마나 화가 나요. 그런데 뭐요? 됐시요 가져가요. 난 하나님의 주신 것으로 살지오. 또 봤어요. 또 나와요. 나중에 이 사람들이 야이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다. 그들이 그 앞에 무릎을 꿇게 됐어요. 결국은 요 오뉴 환자가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 예수님 그 마음이 온유입니다. 예수의 마음이 온유한 마음이요. 다투지 마시기 바랍니다. 화내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성질 죽이고 사시길 바랍니다. 옆에 분에게 성질 죽이고 삽시다. 온유합시다. 할렐루야. 그러면 뭐 무슨 복이 온다? 땅을 기업으로 얻는다는 거요. 할렐루야. 부동산의 복이 오겠다는 거요. 영적으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너를 통해서 확장되겠다는 얘기예요 오늘 이 은혜가 여러분의 임하길 추원합니다그 다음에 네 번째는 너봇 장소가 넓혀졌더라 여러분 장소가 넓혀져 영적인 지경이 넓혀진 겁니다 오늘 이뱅그보 할렐루야 영적인 지경이 넓혀지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너봇의 복임하를 바랍니다 오늘 이전 이후에 여러분 이 교회가 창대해서 다 구원역사가 임해서 많은 사람이 영향력 있는 사람들로 이벤쿠버 지역뿐 아니라 이캐나다를보음화시킬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영적인 지경뿐 아니라 사에도 지경이 넓혀지길 바랍니다 기업이 일어나길 바랍니다 사업이 잘 되길 바랍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여기서 잘 되는 분이 나타나야 돼요 그래가지고서 큰 물건으로 어떻게 해요? 교회도 세워나가고 교회도 세워나가고 선교지를 확장해 나가고 학교도 세우고 할렐루야 먼저 이곳에 탁삼층 꼭대기에 십자가 탑을 탁 세워나가고 할렐루야 그럴 사람만 아멘 아멘 하나님이 축복하시면 되는 거예요 내 심으로 내 지혜 내 능력으로는 거기밖에 안 되는데 하나님이 복을 주면 된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정말 축복은 어디 있는가 부엘사마의 축복입니다 이삭의 복을 받았지만 백배의 복을 받았지만 그, 아이를 보죠. 그 뒤에 계속 불의사람들이 시기에서 다툼이 일어나잖아요 그러니까 진정한 축복은 거기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백배의 복이 진짜 복이 아니었어요 뭐가 복입니까? 부엘세바에 이르러 오늘 부엘세바에 이르러 거기서 하나님이 다시 나타나시고 그래서 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거기서 제단을 쌓고 여호와 이름을 불렀더라 여러분 창세기 21장 33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부엘사바에서 그 에셀나무를 심고 영원하신 하나님 야외의 이름을 불렀더라 이 말이 나와요. 진정한 축복이 어디 있습니까? 부엘사바의 축복. 하나님께 제자를 쌓고 예배하고 여호와 이름을 부르는 것이 축복입니다. 여호와 이름만군의 여호와 이름. 야외 라파, 야외의 니시, 야외 샬롭 야후의 찌드게뉴, 야후의 로이, 야후의 삼마, 마르여호와 이름 그 이름을 부르는 것이 축복이다 부르며 예배하고 찬양하고 말씀을 듣고 그리고 믿음의 사랑에 공동체를 이루는 것이 진정한 복이다 할렐루야! 이겨야 이런 르브드의 축복의 마길 축원합니다 이사 45장 고레스의 기름심이 마요 열국의 무릎을 꿇고 여랑의 허리가 풀어지고 성문이 열려지고 험한 것이 평탄하게 되고 그 다음에 논문이 부서지고 세빗장이 꺾어지고 열국의 재물과 흑암의 보아 숨겨진 재물이 여러분의 임하기를 추원합니다 이사야 54장 장막터가 넓혀지고 시장을 넓게 하고 줄을 길게 하며 말투을 견게 고니가 좌우로 퍼지며 열방을 룰으로 얻는 여러분들에 시기를 죄로으로 추원합니다 이사야 60장 22절에 작은 자가 큰 자가 되고 약한 자가 강굴릴 때니 속히 이루리라 할렐루야 이 교회의 룰부스의 축복 옆에 여러분에게 룰부스의 축복이 있습니다 넓혀집니다. 확장됩니다. 번성합니다. 왕성합니다. 이런 복이 막일 주 여러분으로 충원합니다. 산성, 여러분 창립 이년을 정말 축하합니다. 여러분, 이제 이주연 되면 두살 되면 말을 하기 시작하때죠그죠 아장아장 걸다가 이제 막 심이 꺾기도 하고, 말도 엄마 아빠도 하고, 자기 의사표현도 할 그럴 때입니다. 이제부터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말도 잘하시고, 하나님 앞에 도 더 힘있게 걸어나가시고 그래서 그분의 래서그 은혜를 전보다도 천배 만배 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사기에 받았던 이 백배의 축복은 아니라 음물을 팔 때보다 물이 솟는 성령의 생수가 이곳에 솟아나고 그것이 강을 이루어 모두를 살리는 역사 그리고 여러분이 이곳에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이곳에 헌신한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자녀가 복되며 다음 세대를 잘 세워나가는 그래서 복의 거늘이 되는 교회와 성도가 되기를 주의넘므로추원합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영광과 존귀의 찬양을 주님으로 받으소서 아버지 벤크을 할렐루의 계를 축복하셔서 2년 전에 이곳에 주님이 세우시고 2년 동안 함께하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의 귀한 목사님과 살아있는 성도를 한분한 한 분의 눈물과 기도가 있었음을 기억하시고 주의 손과 주의 마음이 이곳에 계시기를 원합니다 이곳에 하나님의 영광에 가득 차 은혜가 가득 차고 젊은이들이 이곳에 와서 하나님을 만나고 다음의 세대를 준비하는 교회 열방 중에 복물 전가하는 교회 살신 하나님의 영광에 가득 차서 죽은 자가 살고 병든 자가 치료받으며 악한 것이 떠나가고 상처가 치하고 변화되는 교회 그러한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이여 이곳에 생수가 넘쳐나고 이곳에 하나님의 말씀이 마고 기름 부심이 정말 교회가 되도록 복을 도와서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